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들은 요 여성분들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 혼자 지쳐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남자들도 자기가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연애를 하면서 자꾸 느껴지는 두려운 여러 가지 기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남자들이 손에 꼽을 만큼 두려워하는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자들도 요 남자친구가 사랑한다, 보고 싶다 라는 표현을 해올 때 기분이 참 좋을 거예요 여자인 나는 기대를 한 적도 없고요 요구를 한 적도 없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해, 보고 싶어 라고 말해온다면 요 기분도 좋을 거고요 그 말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높게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평소에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져서 먼저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더니 음 응, 사랑해? 라고 대답하고요. 혹은 내가 먼저 남자에게 자기야 사랑해? 라고 말했더니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해온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듣게 된 사랑해라는 말은요 앞에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말해오는 사랑해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 들수 있겠죠 분명 듣긴 들었는데요 행복하다기보다는 요 약간은 찜찜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성격이 워낙 좋은 분들은요 사랑한다잖아 그럼 됐지 뭐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의 분들은요 뭔가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억지로 끌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요 차라리 안 들으니만 못하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찌됐건 들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야 한다는 라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궁금해져서 물어보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을 못 믿는 것 같다는 라 기분을 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상대방에게 더 연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이대로 덮어두는 게 차라리 더 현명한 걸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안 생기려면 요 내가 궁금해하기 전에 내가 물어보기 전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해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인 나는 그런 내 남자를 더 믿게 될 거고요. 고맙게 생각을 하겠죠. 물론 더 크게 매력을 느끼기도 할 거고요. 이것처럼 남자들도 요 여자친구로부터 배려를 받은 것 같고 여자친구가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는 것 같아서 고맙기는 한데 가끔은 요 오히려 안 받는 것만 못한 그런 불편함과 찜찜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분을 남자들이 상당히 두려워해요 한번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계속 스트레스로 이어진단 말이죠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은 요 여자들보다 조금 더 그런 걸 내색하는 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쪼잔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단 자기 마음속에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요 연거푸 쌓이면 요 결국 자기도 폭발하는 걸 자기는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친구가 PC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나와의 약속 시간에 1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여자인 나는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게 되겠지만 그래도 10분 정도니까 그리고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PC방에서 친구들과 논다 하니까 그 정도는 재밌게 놀고 오라고 내가 이해해 준게 맞는 것 같고요 나도 그게 좋은 모습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20분 늦었네요 당연히 여자는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요 굳이 시비 걸 생각도 없고요.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남자친구가 도착해서 미안해 많이 늦었지 우리 뭐 할까?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뭔가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나도 이런 생각을 한건 아닌데요. 어찌됐건 답을 해줘야 되니까 글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뭘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글쎄라고 말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기분 안 좋아?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아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약간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 화낼 사람은 여자고요 이해를 해줄 사람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친구가 미안해하는 게 맞고요 남자친구가 내 눈치를 보고 맞춰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뭔가 답답하다는 듯이 얼굴 표정과 말투가 바뀐단 말이죠 물론 남자는 잘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두 사람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가리다가 이렇게 싸우다가 헤어질 일이 남아있는 수순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헤어질 일로 몰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남자가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남자친구가 10분 늦기로 했고요. 여자친구가 이해해 준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분명 미안함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20분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미안해졌겠죠. 당연히 마음도 불편해졌을 거고요. 여자친구가 속상해하거나 서운해할 수 있다는 걸 남자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빠르게 화제를 돌리려 함과 동시에 여자친구를 스캔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글쎄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여자친구를 만나러 오는 중에 자기도 미안한 걸 알고 있었고요. 여자친구가 어떤 상태일까를 궁금해하고 그러면서도 나름은 기대를 하고 있었나봐요. 오늘 기분이 좋은 상태로 잘 이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는데 글쎄라고 말을 하니까 말끔하게 자기 마음속에 편안함이 안 들어왔다고요. 아직까지는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상태이겠죠. 그래서 그걸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기분 안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여자친구는 아니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분명 아니다 라고 한 거지만 그말 속에 풍겨져 나오는 기분이 자기를 찜찜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찔리 하고 있었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안 없어지는 걸 보니까 여자친구가 화난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아까까지는 분명 배려받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배려를 받기는 받았는데 여자친구가 화가 난 것까지 느껴져요 그리고 남자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엄청 노력을 해서 저 기분을 맞춰서 풀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숨막히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아까까지는 여자친구가 배려해 줘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배려를 받기는 받았고요 이제 내가 또 해야 될 일은 어떻게든 여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줘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숨막히는 느낌들이 들수 있겠죠 얼핏 들으시면 요 남자친구를 잘 이해 못하는 여자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남자가 분명 잘못한 게 맞아요 남자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남자가 그런 순간에 그런 기분이 들수 있다는 라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남자는 그런 기분을 두려워한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어떠한 경위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남자도 분명 여자에게 배려를 받은 것은 같은데 더큰 빛을 지게 된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는 거거든요. 영 마음은 찜찜한데 표현해선안 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남자들이 되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가 배려해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건 맞는데 남자의 기분은 요 배려보다는 부담이 더 커진 걸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남자의 마음을 여자의 경우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자친구가 쇼핑몰에 남자친구와 함께 가고 싶어서 졸랐고요. 피곤하지만 남자친구는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내 물건도 골라주고 하루종일 구경도 같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가득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빨리 가고 싶어하고요. 툴툴거리는 것 같아요. 사실 여자는 요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고맙기도 했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불편해하지 않으려고 남자친구에게 신경을 썼거든요 남자의 기분을 살피느라고 애를 많이 썼다고요 왜냐면 어찌 됐든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배려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쇼핑이 이어질수록 영 찜찜하고 자꾸 불편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어떤 순간에 마음속에는 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거면 차라리 오지 말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근데 오기는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고마워하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분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에게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그렇다고 내가 남자에게도 좋은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대해주기도 어렵단 말이죠 물론 여성분들은요 이런 기분들을 나중에라도 남자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은 이런 기분을 표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계속 담고 있어요 그게 남자의 가장 답답한 문제점이죠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출하고 싶다면 요 한쪽 방향으로만 표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운한 게 있다면 서운한 것만 정확히 표현을 하고요 배려를 해줄 거라면 요 정확히 배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배려를 해 주면서 서운한 티를 내면 요 결국 내 상대방도 더 힘들어 질수 있어요 또. 결국 두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워질 거고요 솔직한 감정표현은 좋은 거예요 그걸 못 들어주는 상대라면 나도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걸 거고요 그런데 나도 이도저도 아닌 행동을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쓸 때가 있고요 내가 불리할 때는요 나도 너를 배려하지 않았냐라는 쪽으로 갖다 붙이는 일은 없어야겠죠 남자에게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또 말씀드릴게요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계시는 것 같아서요. 남자의 행동이 잘못된 게 맞아요. 그리고 여자가 배려한 게 맞고요. 다만 내 남자가 왜 내가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건 분명 내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지피지기여야 백0 0점1승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려는 요 내가 했다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상대방이 받았다고 느끼고 내 상대방의 입에서 나와야 그게 배려라는 걸 남녀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